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저의 불타버린 고향을 제작했던 개발사인 데브캐스튜디오에서 이번에 한 신작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름하여 어센던트1이라는알수 없는 이름으로 홍보를 해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데브캐스튜디오는 예전부터 스튜디오 직원 이름이 널리 알려진 개발사입니다 게임도 그럭저럭 잘 만들고 스튜디오만의 특색이 묻어나는 게임들을 많이 개발했기 때문이죠 그런 데브캣 스튜디오에서 새로 개발한 어센던트 1은 어떤 모습일지 제가 직접 한번 해보았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저는 롤 도타 히오스를 랭크게임까지 뛸 정도로 깊이 즐겨본 aos계의 젤라가 입니다 끔찍한 잡종이죠 아무튼간 이어센던트 1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도타2 파라곤 텍스터 버전입니다 거 그래픽에 왜 이렇게 목맸는지 모르겠는데 게임 캐릭터들이 무슨 유광이라도 덕지덕지 발라놓은거 마냥 캐릭터들이 번쩍번쩍합니다 그리고 디자인들을 보면 어떤 한 게임이 생각나는데요 무뚝 이거보고 든 생각이 파라곤이 서비스를 종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파라곤에 이용되었던 소스들을 무료로 배포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어디갔나 했더니 바로 어센던트1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캐릭터 디자인이나 번쩍번쩍 빛나는게 파라곤 같거든요 자또이 게임은 현재 개발중인 얼리엑세스입니다 빼보 네뭐 넥슨에서 서비스하고 있지만 얼리엑세스라네요 배틀그라운드 성공을 보고 이랬는지 아무튼 잘 모르겠으나 현재까지 많은 얼리액세스들을 보면서 느낀건 부실한 게임의 면접으로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아 물론 몇명 QA 돌리는 것보다 많은 유저들의 데이터를 모아 게임을 뜯어고치는 게더 빠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지켜봐야겠죠 이제 게임에 들어가 봅시다 게임의 시스템은 도타2와 매우 닮아있습니다 도타2에 존재하는 시작전 라인 선택 기능 인게임에서 자동으로 뭘 사고 무슨 스킬을 찍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길잡이 시스템 로딩 화면도 흡사합니다 아무튼 게임의 큰 틀은 매우 특색이 있는데 총 6개의 레인 중에서 3개의 레인만 열리게 되며 계속해서 자기장같은 것이 돌면서 라인을 한 칸씩 밀어내게 됩니다 또한 밀려난 맵마다 조금씩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좀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이 있죠. 또한 자본주의에 충실한 게임인 만큼 돈으로 모든 걸할수 있습니다. 집을 갈 필요도 없으며 체력회복, 만화회복, 와드, 텔레포트를 어디서든 누구나 캐릭터에 상관없이 돈만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게임이 루즈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아마 평생 라인에만 있어야 할지도 모르죠 게임의 아이템 방식 또한 단순한 스탯은 돈으로 올릴 수 있게 복합적인 특성 같은 요소들은 따로 아이템 느낌으로 빼놓아 좀더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정글목 같은 경우도 늦게 잡힐 뿐 공격 자체는 상당히 약한 편이라 누구든지 정글에 손쉽게 개입할 수 있으며 자기장이 돌면서 새롭게 열리는 구간에는 거대한 네임드 몹들이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롤의 전령이나 히오스의 우두머리 같이 타워를 부셔주거나 다양한 버프를 걸어주는 네임드 몬스터로 나뉘게 되어서 매 회전마다 전략적인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캐릭터들도 어디서 본듯한 얼음궁수 이런거 말고 신화에 나오는 전설적인 인물들을 이용하여 상당히 신선한 느낌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자이 칭찬을 열심히 해봤으니 단점을 읊어보도록 하죠. 뭐저 밸런싱은 상당히 좋지 못한 상태인데 뭐 얼리엑세스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죠 하지만 더큰 문제는 캐릭터 간의 밸런스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aos 게임에서는 아무리 잘 커도 상한선이 있습니다 롤 같은 경우만 봐도 말렙에풀 틈이 나온다면 더이상 성장할 요소가 없죠 그런데 이 게임에서는 돈을 주고 스탯을 구매할 수 있는 방식 덕분에 캐릭터가 한번 성장하기 시작하면 탱딜 힐이 다 되는 만능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게임을 중후반까지 끌고 간다면 한 스탯을 말렙까지 찍을까 말까 하데 정말 잘 커버린다면 공격력 공격속도 방어력 마법방어력이 말렙인 괴물이 태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 점을 알았는지 총 50스택 이상을 투자하지 못하게 막아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게임에서 직접 볼수 있었습니다 이 점은 너무 빨리 시급하게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맵 또한 과하게 복잡했습니다 어디가 어디로 가는 길인지 어디를 통해서 올라가는 길인지 육안으로 한번에 구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미니맵 또한 직관적이지 못해 어디서 누가 뭘 하는지 정글 몬스터가 어디에 있는지 게임의 핵심 요소인 자기장이 어떻게 줄고 있는지 한눈에 알아보기가 힘들게 되어있습니다 딱 봐도 보기가 너무 불편해요 안 그래도 이 모양인데 게임 특성상 고정이 아니라 지구본처럼 둥글게 돌릴 수 있어서 맵 하나 보는데는 큰 불편함을 겪어야 합니다 뭐 이밖에도 기본적인 편의성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만 얼리 액세스고 다음 패치로 뒤토리얼까지 도입한다고 하니까 이 점은 충분히 지켜볼 만할 것 같네요 그래서... 게임은 할만하냐고요? 네딱 할만합니다 애초에 지금 이 시점에서 aos 게임을 내놨다는건 해외시장을 노리거나 롤을 꺾겠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데 과연 게이머들이 롤을 버리고 이걸 할까요 현재까지 저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렇다고 해외 진출해서 도타투라 하던 사람들이 이걸 할거 같냐고요 그 대답 역시 아니오입니다 그렇게 특색만 남아버린 어센던트1 차라리 마비노기 세계관을 이용해서 만들었더라면 그나마 남아있는 팬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플레이해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 굳이 무덤 속에 있던 파라곤의 시체를 예토전생에 새롭게 키메라를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마비노기 IP는 아직 값어치가 있는 편인데 말이죠. 뭐, 아직 얼렉스라고 하니까 지켜는 봐야겠죠. 네, 뭐, 지켜는 봅시다, 뭐. 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